여러분 반갑습니다. Boom Things Just Do 한국사장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3대 측정 하는 날입니다. 분명히 처참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back to the basic 한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우리 PD님이 주셨던 Under Armour 예 yes. y 예 s 언더워머 입는 날까지 빡치 한번 달려봐야죠. 그러면 긴말 필요 없습니다. 스트레칭은 끝냈고요. 바로 한번 스쿼트, 벤치, 데드스루브 3대 측정 가보겠습니다. Let's go! 80이 막 이렇게 무겁지 않았었는데 아 진짜 큰 났습니다 진짜로 8 0 k y Bucky, 하냐 c k y Bucky, Bucky, Bucky, b u 가 k y 가벼워 k 벼워 u c k y 빠! Easy, easy, easy. 100kg 너무 가볍지? 껌이지 바로 가보죠. 오케이, 오케이. 아 솔직히 좀 어려웠는데 102.5 한 번만 가볼게요. 이대로 멈출 순 없잖아요. 내 끝이어 지좀 봐야 되니까 102.5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와, 0 0이나 102.5는 그게 그거거든요 내가 할수 있다면 하나 먹으면 뭐, 못한다면 못하는 건데 저는 100 들었잖아요 100 들었는데 102.5로 왜 먹더라? 나보자 어? 아, 누구에게는 워밍업의 무게지만 저에게 피하입니다 다이어트 한 상태로 이 정도라면, 뭐,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102.5, 예. 자 이제 70입니다. 하, 70부터 살짝 <웃음> 쫄리기 시작하는데 이, 이게 문제예요. 에? 70이 쫄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운동을 지금 몇 년을 했는데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중량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3대를 측정하면서 그동안 운동을 떡번안 했구나. 내, 내 삶에 내이 운동 라이프에 점진적 과부하가 없었구나 하는 그런 지... 운 <목소린> 되네? 이상하네. 제가 1년 전에 벤치가 72.5였습니다. 그래도 상체는 조금 는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가나 해 보겠습니다. 75. 렛츠 고. 와!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오케이, 오케이. 어, 장비 총동원해 가지고 한번 가 봅시다. 와! 80. 든다. 75를 드는데 80은 되지 와, 나이스 82점 입니다 살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않은 무게. 내가 들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무게. 가보자고 할수 있다. 헤헤, 헤헤, 헤헤, 헤수헤 아. 으. 82.5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이스 트라이. 자, 스쿼트가 102.5, 벤치가 82.5. 자, 이제 데드 리프트가 남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늦게 나와 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퇴근하고 다시 와서 아 데드 리프트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For under armor. 어. 퇴근하였습니다. s h a Sasha, Sasha, Sasha, Sasha, Sasha, Sasha, s a s h 데 Sasha, Sasha, Sasha, s 답답 h a Sasha, Sasha, Sasha, Sasha, Sasha, s a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아! 엄청 무겁네 제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자세가 많이 무너졌어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백십십 어우! 아 가보자! 가볍다 가볍다 에? 무상 방지를 위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결국 3대3백이 3대, 었네 아, 괜찮습니다. 이게 저희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곳이 많이 남은다는 뜻이죠. 그냥 갔다와서 잘 걸. 좋습니다. 저 이제 3대5백을 향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I'm saying? I can do this. I can do this, man. I can do this, man. Just don't think, just do. 快走